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녀가 다투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 중에서도 요 어떤 연인이든 어떤 부부든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인이든 부부든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당연히 잘못한 쪽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나면 내 상대가 그걸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다툼과 화해의 기본 틀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실망감과 서운함이 느껴지면서 내 상대에 대한 애정도 쉽게 되겠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대가 아무런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할 거고요 내가 서운했다 라는 기분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걸 상대가 인지하고 받아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상대가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고 반박을 하게 되면 요 그때부터는 요두 사람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수 있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한 거야 라는 판단이 설수 있는 문제라면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녀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는 요 누가 봐도 명백한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누가 봐도 라는 부분은 요 남자의 입장에서 혹은 여자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자 입장에선 남자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여자가 분명히 또 잘못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자의 입장에서는 요 확실히 남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요 여자가 정말 잘못한 게 맞다고 라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자 입장에서 나도 어느 정도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남자도 여자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녀가 사귀고 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여자의 프사음악을 들어봤더니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들고 있는 그래서 뭔가 솔로인 듯한 느낌을 풍기는 그런 노래를 담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남자가 그 프사음악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근데 사실 여자는요 그 노래가 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이기 때문에 설정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내푸사 음악을 내 마음대로 설정하는데 네가 왜 간섭하냐 라는 식으로 남자에게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남자도 그날 바로 자신의 푸사 음악을 요 이젠 지치고 힘들어서 헤어지고 싶다라는 주제가 담긴 그런 노래로 변경을 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F사음악을 들어봤더니 이렇게 바뀌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난 여자가요. 너 지금 나하고 헤어지자는 거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나도 내가 바꾸고 싶은 음악으로 바꾼 건데 네가 왜 간섭하냐고 이야기를 했죠. 여자 입장에서는요. 남자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음악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맘대로 하라는 식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극도로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경우가 다르잖아 이건 헤어지자고 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가 마음대로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는 지금 상당히 욱했을 거고요 남자도 지금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화가 난 마음에 네 마음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럼 헤어지자 라고 여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헤어지자는 말을 언급하면 놀래서 자기에게 사과를 하고 잡을 줄 알았는데 남자가 오히려 네가 헤어지자고 한 거다라는 식으로 수긍을 해버렸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요 내가 공격을 했는데 또 역공을 당한 느낌이 들면서 화가 더 치솟을 거예요. 근데 이때 남자도 요 여자가 처음 연락을 해왔을 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서로 감정이 지금 심하게 격해졌죠. 당연히 두 사람은 서로 감정이 다쳤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연락을 안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두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걸까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여자는 요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닐 거예요 자기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실수를 하기는 했죠 그게 남자 입장에서는 일단 너무 서운했을 거고요 남자의 의견을 듣고 여자가 프사막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오히려 핀잔을 듣게 되고 그런 핀잔을 하면서 바꾸지 않는 여자를 보면서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거나 여자가 자기보다는 가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애정이 식어서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자가 지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럼 똑같이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자신도 음악을 그렇게 바꿨는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요 음악을 바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헤어지자 라는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로 바꿨다는 것이 이제는 선을 좀 넘은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사건의 경중보다는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여자는 사건의 원인보다는 사건의 결과나 경중에 따라서 중심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요. 이 사건의 시작을 여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것에 대한 해명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요 자신이 어느 정도 실수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남자가 한 행동은 너무 과하고 지나친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용납이 안될 거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요 시비를 건게 아니라 오해의 문제인데 남자가 헤어지자는, 막가자는 식으로 나왔으니까 또 용납이 안될 거란 말이죠 남자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자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늦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나는 놀라서 깼고요.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총을 꺼내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 도둑에게 쐈어요. 그래서 도둑이 죽었어요. 이건 살인일까요? 정당방위일까요? 나는 정당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둑의 가족들은 요 나를 살인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요 도둑이 우리 집에 안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냐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인을 제공한 건 도둑이고 나는 놀래서 어쩔 수 없이 쏜 거고 나는 죽이려고 쏜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죽게 돼서 지금 나도 너무 억울하다고요 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죠. 근데 죽은 도둑의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도둑이 들었으면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지 않았냐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 물건만 가지고 나갈 거였는데 꼭 그렇게 총을 쐈어야만 했냐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사람이 물건을 훔치면 죽여도 된다는 게이 나라 법이냐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도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살인죄를 씌워야겠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총을 쏜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입장을 또 바꿔볼까요? 만약에 요 죽은 도둑이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 도둑질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면 그렇다면 나도 주장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 가족이 도둑질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됐을 때라도 내가 총을 쏠 때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연인들 사이에 참 많이 일어나요 한 사람은요 문제가 된 원인을 생각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는 점점 멀어지면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노력들이 두 사람이 서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를 궁지로 몰고 있거든요. 그게 심해지면서 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게 될 거고요. 그런 순간들의 감정적인 대화가 결국 내 상대에 대한 마음이 쉽게 하거나 내 상대가 나를 미워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거란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확신이 서게 되면서 결국엔 헤어지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 혹은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상대방이 어떤 걸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위로나 사과를 받고 싶을 때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현란하게 비판하고 상대를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내 서운한 마음과 실망감이 앞서다 보니까 상대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못하게 되죠 하지만 내 공격이 강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대는 더 완강하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요 내 상대도 요 분명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에게 실수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미안함이나 사과의 말 없이 오히려 자신이 맹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연애를 하시면서 부부로 지내시면서 혹시 내 상대방이 명백하게 잘못했다 라고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때에 따라서는 내 상대가 명백하게 잘못했다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큰 실수나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상대에게 다 맞춰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문제 상황에서 나와 내 상대가 너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면 그게 서로의 마음이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 상대가 조금이라도 먼저 인정을 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해주면 내가 그 다음에 받아줄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상대의 속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